안녕하십니까. 주한 외국 기업 뉴스 방송 GBS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. 지금부터 2022년 10월 현재 최신 외국계 기업 신입 직원 채용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중국에 본사를 둔 유명 소셜 네트워크 기업 틱톡 코리아에서 컨텐츠 오퍼레이션 및 데이터 애널리스 직무 관련 신입 직원 10명을 채용 중입니다. 중국에 본사를 둔 유명 게임 기업, 일렉트로니가츠 코리아에서 게임 개발자, 게임 기획자, 디자이너, 개발, 기획자 등 신입직원을 대거 모집 중입니다. 일본에 본사를 둔 에바라 코리아에서 회계관리, 영업지원, 마케팅 등 신입직원 3명을 모집 중입니다. 일본어 또는 영어 능숙하신 분만 지원 가능하십니다.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유명 패션기업 몽클레르 코리아에서 클라이언트 어드바이저 직무의 신입직원 10명을 모집 중입니다. 영국의 본사를 둔 유명 패션기업 버버리 코리아에서 클라이언트 어드바이저 직무의 신입직원을 모집 중입니다.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유명 패션 기업 불가리 코리아에서 전국 지역에서 근무할 영업 직군을 모집 중입니다. 중국에 본사를 둔 대형 반도체 기업 스테치치페 코리아에서 18개 직무의 신입 직원을 대거 모집 중입니다. 미국에 본사를 둔메티슨 특수가스 코리아에서 3가지 직무의 신입 직원을 모집 중입니다. 일본에 본사를 둔 한국아즈빌에서 공장 자동 제어와 시스템 자동 제어 부문 직무의 신입 직원을 모집 중입니다.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모집 요강은 주한외국기업연합코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주한외국기업취업정보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수시로 최신 채용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GBS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